맞대고. 우리 지금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프절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어두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이8팔은 뭐냐면 주어에 숨어 있는 경우예요. 숨어 있다면서. 주어에 숨어 있으니까 여기를 쓸때 이프로 시작해야 되고 주어가 뭐가 될까 이걸 결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는 뭐 넣어주면 되냐면, 어차피 이트만 딱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 그것은 뭘 의미했다? 즉사를 의미했다는 뜻이에요. 환자한테 즉사를 의미했다. 어? 맞냐? 주어는 뭘 쓸까? 여기 있네 단서. 히즈 핸드가 나왔잖아. 희가 써야지 그거, 뭘뭐 떠나면. 자, 동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사를 뭘 쓸까? 얘를 동사씁니다 명사를 동사씁습니다 명사를 동사씁어요 동사 자, 여기 시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다정법, 과거, 완료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야. 이 슬립을, 올 쓰냐면, 헤드, PP를 써야 돼요. 어, 스위트, 이런 식으로. 맞지? 어. 그럼 이거의 목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목적으로. 손이지. 그가, 손을요, 손을. 힐 핸드. 아, 그럼 뭔가 잡히죠, 이게. 이 오브가 목적어 역할을 했다. 목적을 했던 이 동사 이게 동사였을 때 목적을 했던 놈을 어차피 그렇지 on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취해 줄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지그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트는 얘를 꾸며줬던거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돼 얘가 얘가 명사니까 형사로 꾸며줬지만 얘가 동사가 되면 다시 얘가 부사가 돼서 다시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슬라이트리가, 슬라이트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끝나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봐 봐. 콜럼스가 콜럼스가 동사 어. 뭐 발견이면 디스커버드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 할때 우리가 이건 지금 뭐냐면 주어 동사 절이야. 저거하고 역으로 한번 해 보는 거야. 1492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전체를 주어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니? 원래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정명군데 이거 전체를 하나에 명사 구로 만들 수 있어 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면 돼 조각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 거야 콜럼버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퍼시피의 S를 붙여주면 돼형격을 만들게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얘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야 명사로 바꿔주면 디스커버리가 돼 이렇게 아, 동사 명사가 왔다갔다 하잖아 여기 명사에 뜬 놈이 이게 동사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시계를 여기서 맞춰준 거고 있잖아 명사 바뀌었잖아 이렇게 동사 바뀌었잖아. 그럼 얘 목적을 뜯으면 어떻게 써주데 자, 동사의 목적을 뜯다면 동사가 명사를 바꾸면 5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와.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죠? 콜럼버스의 1492년에 아메리카래의 발견은 그렇죠? 뭐였다? 아니면 현재로 적인 력이였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동서고 뭐로 만들어거야 주어로 만들어거야이 응.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 명석구로 만들어요 됐어요? 저를 바로 명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명석구를 바로 뭘로? 저어로 만들어주 원리야. 똑같은 원리 그래서 아 만약에 그가 뭐였더라면 그의 손가락을 약간만이라도 미끄러뜨렸더라면 살짝만 미끄러트려면 바로 그 환자한테는 직사를 위해서 <웃음> 된다는거죠 이런 식으로 사령이지. 숨어있는 응. 가정법에 대 이걸 할줄 알아야지, 어, 나 가정법 좀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응? 오, 오, 오. 그냥, 와, 가정법 과거, 과거 하려고. 어, 그리고, 어, 나 가정법 미래도 하는데, 어,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척 해봤자, 별거 없어. 이거 응. 아는 사람한테는 찝리지 못하는 거지, 가정법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 빈이 생겼됐다는걸 먼저 발견하고요. 빈 플러스 p p 어. 그래서 빙신. 어. 이렇게 나왔지? 어디스스 <웃음> 멀리서 보면. 수동부사분이야 왜? 주어가 여기 있잖아. 라래스네트리스 나왔잖아. 유리목걸이. 유리목걸이는 목걸이. 유리 마치 뭐할 텐데. 여기 지금 가볍고 과거 완료라는 거 나왔잖아요. 가볍고 과거 완료. 어, 진짜 목걸이로 통했을 텐데. 이런 뜻이야.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주어가 사버리니까 당연히 수동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얘가 어떻게 보냐 보여지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조건들 써봐 이 부자를 써주면 이게 결국 이분사은 접주동으로 바꿔주는 거야 접주, 접주동으로 바꿔줄 때 여러분들은 이프라는 접속사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요 주어는 요대 데려오면 돼요 얘를 데려올 때 뭘로 데려오면 돼? 이틀로 데려오면 되지? 아니면 저게 음에안 들면 이걸 그대로 써주는데 저기다 그리고 여기를 이틀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도 글라스 넥클리스트를 여기다 붙여서 주고 여기로 이틀 로 바꾸도 상관없다. 됐죠? 시제 시제. 좀 아까 했잖아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왜 우드슈드 구두 마이크로스톰 해보 피피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완료는 어떻게 써주니까 비중에 써야 되잖아. 과거완료 헤드인 그리고 피피 쓰. 네. 됐잖아. 에러 빅스턴스. 이렇게 써주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붙절이 구성이 되는. 됐지? 만드는 과정. 가정 만에 그것이 즉 유리 목걸이.